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한 명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자스민 공주, 백사공주. 이 친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보리국의 부는 애기. 보리국의 <웃음> <고개국이야>. 공주. <웃음> 이 친구는 그 부정한 애교 잠시 나왔던 그 애기. <웃음> <웃음> 이 친구는 아야야 좋아하는 애기. 이렇게 여러 명모셨습니다 봉에 보면은 이 종이랑 우리 꺼내주세요 종이 이 종이랑 이렇게 종이가 이거 안해 보면 네. 나중에 이요 네, 이렇게, 이렇게 쿠키 클레이가 있어요. 네. 핑파게 가야 될지 보니다 하나 어. 뒤에 문양판도 있어요. 자, 지금 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 전에 우리 요리하게 된 모모상 뼈대가 훨씬 끼. 같이 저세 명처럼 보면서 맛있는 쿠키를 만들도록 어보 하겠습니다. 맞아. 아, 포장 이거 포장지 예. 포장지에 비유가 많아요. 응? 포장지에 구누구에게 이렇게 아요 네, 포장비어있습니다 네, 이건 누가 편지이보내면돼요 여기에 세 명이 있아요 자, 그러면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보만만들만들어 하나, 둘, 자기가 원하는. 쫀득쫀득네 쫀득한 네, 맛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구경하는 애기는 어떤지? 네. <웃음> 말씀해주세요. 보여. 느낌이요. 이 클랜 느낌. 좋고 따뜻해요. 네, 저는 부들부들합니다. 스포트합니다 우리 아야야 네. 좋아하는 애기는요아니 네. 저는 이거 좀 부드럽고 느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 부드럽다고 합니다. <웃음>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적당한... 모았죠? 예 그럼 우리 이제 자기 가 원하는 모양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라 자이 여기 좀가서골라가 저는 머리카락도 만들어줄 거예요. 내 너무 큰거 아니에요? 천 <목소리>